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자들은 요 여자에게 잘하고 싶어요. 내 여자가 나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웃었으면 좋겠죠. 그럼에도 가끔 삐지는, 가끔 화를 내는 내 여자친구를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여자친구는 왜내 진실된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자친구와 문제가 생겨서 다퉜을 때 그게 남자의 잘못이든 혹은 여자의 잘못이든 상관없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여자에게 미안해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왜냐면 여자친구의 기분을 풀어줘야 되니까요. 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억울한 마음을 좀꾹 누르고 여자에게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나도 제법 괜찮은 남자잖아요 내가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자친구의 반응이 늘 시큰둥해요 오히려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것 같고 못 싸워서 안달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야기하죠 뭐가 미안한데 당황스러우시죠 미안하다는데 뭐가 미안하다니요 이때부터 남자는 요 자기가 꾹꾹 눌러왔던 그 감정을 주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너도 그냥 어, 나도 미안해 이렇게 받아주면 될 것을 거기다 대고 뭐가 미안한데라뇨 솔직히 나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남자들도 요 여자에게 뭔가 서운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르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여자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말 그대로, 뭐가 미안한데 라는 말을 여자친구가 모를까요? 뭐가 미안한지는 이미 여자친구도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남자는 요 어떤 팩트를 보지만, 여자는 요 마음을 보려고 하거든요. 뭐가 미안하냐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게 미안해 라고 남자는 말하는데요. 여자가 듣고 싶은 말은 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해봐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네가 그걸 다 헤아리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주년 기념일이에요. 남자는 요 여자친구가 1주년 기념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여자친구에게 줄 만한 1주년 기념 선물로 줄 만한 그런 선물들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떤 레스토랑에 갈까? 그런 고민도 분명히 해봤죠 그런데 당일날 여자친구가 원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물도 준비를 했고요 어떤 레스토랑을 갈지 당일에 여자친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할 마음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편지를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편지가 좀익숙치는 않다 보니까요 기념일 당일이 됐어요 여자친구에게 계획한 대로 어느 레스토랑에 가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아무데나 상관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서 제법 괜찮아 보이는 대로 예전에 내가 좀 받았던 대로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해서 레스토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준비한 선물을 여자친구에게 줬죠. 그런데 편지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리고 여자친구도 나에게 준비한 선물을 줬어요. 그 안에는 여자친구가 쓴 편지가 담겨 있었고요.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여자친구한테 난 제법 잘했다 라고 뿌듯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의 표정이 좀 떨떠름하다 싶었는데 어 식사를 마치고 나자마자 여자친구가 오늘 집에 좀 빨리 가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뭔가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뭘 잘못하셨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여성분들은 아마 이미 몇 가지 남자가 잘못한 점들을 지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성분들은 숨은 그림 찾기를 하고 계신 중일 수도 있겠죠. 여자친구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데리고 도 갔고요 미리 준비한 선물도 전해줬어요 나는 할 만큼 했잖아요 기념일을 충분히 챙긴 것 같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는요 나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되죠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여자친구가 뭐 때문에 서운한지를 잘 몰라요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뭐 때문에 서운한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여자친구를 제대로 달래줄 수도 없겠죠 이제 여자친구가 뭐 때문에 서운한지를 하나하나 꼽아볼게요 사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요 평소 남자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관심있어하는 레스토랑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아이템들에 대해서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남자친구에게 또 어필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어떤 멋진 레스토랑을 미리 예약한 것도 아니고 그 레스토랑이 평소에 여자가 관심있어하던 그런 레스토랑도 아니었고요 선물도 요 내가 말했던 어떤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누가 봐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런 선물이 보편적으로 좋아 하는 선물을 전달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남자는 분명 노력한 게 맞는데요 여자는요 자기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했다는 라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친구는 나에게 편지를 줬잖아요 다른 것들은 좀 어떻게 여자친구가 눌러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성이 담긴 편지 한 장을 안 써준 것이 결정적으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나한테 그렇게 잘하는 남자친구가 이제는 나에게 좀 마음이 시들었구나, 나를 그 정도로 아끼지는 않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혼자 1주년을 기다리고 꿈꿨던 모습들을 떠올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사과하면 될까요? 미안해, 앞으로는 다시는안 그럴게. 대부분 이렇게들 하시나요?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요 여자친구가 그래, 다음부턴 그러지마.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엄청 서운하고 정말 화가 났던 것들이 그렇게 단박에 풀릴 수 있을까요? 풀어주려고 전화했었잖아요. 그러면 풀어줘야죠. 달래주려고 한 거였으면 달래줘야죠. 여자친구가 남자의 가상한 노력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화를 풀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평소에 네가 관심 있어 하고 가고 싶어 하던 그 레스토랑을 나는 흘려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네가 나하고 함께 가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난잘 몰랐었던 것 같아 네가 평소에 이거 예쁘지 않아? 이거 갖고 싶다 이런 말들을 했을 때 그게 나에게서 전달되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익숙하진 않지만 글재주도 없지만 내 진실된 마음이 담긴 편지 한 장을 쓸 노력을 못한 것이 너한테 되게 속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좀 드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와 함께하면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여태도 잘 참아와 준것 같아. 그런데 나는 내가 제법 너에게 괜찮은 남자인 줄 착각하고 있었나봐. 네가 많이 견뎌주고 잘 버텨준 거라는 생각을 못했나 보지. 많이 부족했지만 이번 1주년 기념일 을 통해서 많은 걸 깨우쳤어. 연애 초반에 너를 사랑하던 그 마음이 지금은 혹시 좀 식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 마음 변함이 없어. 그런데 오늘 계기로 내가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널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이번 1주년 기념일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 정말 미안해. 앞으로 한번더 나를 지켜봐 주지 않을래?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자친구가 뭐가 미안한데? 라는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편지 안 써서 미안해. 레스토랑 예약 못해서 미안해, 네가 말하던 선물 준비 못해서 미안해, 이걸 되묻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네가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가끔은 여자친구의 속마음을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저렇게 예민하게 삐질까? 얼마나 나한테 기대하는 게 많으면 저렇게 서운한 게 많을까? 안 사랑하면요, 서운하지도 않거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